자,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특집 오늘 재밌을 거야 우늘 같이 하면 이거 이렇게 되면 그거 아니에요? 어. <웃음> <웃음> 사람을 그냥 보내버리네? 이 <웃음> <웃음> 그럴 거야? 저, 저 탈락했거든요. 먼저 가보겠습니다. <웃음>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지금 요시로님이랑 오늘 제나님 시익이 이렇게 왔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 요시로님 네. 본적 있고 제나님 본적 있나요? 눈치거 알아서 때려 맞출게요 <웃음> 어누나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공지를 먼저 해주시겠어요? 하필이 뭐 패치라던가 패치돼도 이게 능력이 안 떠버리면은 그거라서 아 뭔가 근데 신능력이 나오긴 나왔다? 네네 이게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능력을 배분을 하나씩 받게 되고 초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게임 시작하면은 랜덤 아이템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룰은 침대전쟁이랑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몇칸 멀리 침대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또 번호표로 이렇게 뽑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숫자 종이가 있고 여기 아래 통에는 블럭이 있어요 반블럭이 요만큼씩 떨어질 수 있는 거야 만약에 4번 뽑으면 32칸 정도 멀리 갈수 있는 거예요 능력 1, 2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이거 누가 뽑아볼까요? 에스맨? 어? 화지시론아갑짝아두에 어? 원하는 것도 고르 되는 걸까요? 응둘 음, 중에 하나 그러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 넘버 어디야 어? 넘버 와? <목소리> 아니 왜경요수고 아, 아니 아니 <웃음> 자 두번째는 누구죠? 저요! 음. 오케이 제나 고! 아 좋습니다 그럼 아, 나도 능력 뭔가 안 좋은 거 같은 사람은 바꿔달라고 해도 됨 나도 이거에서 뽑아야지 <웃음> 역시 오 예스 어? 이거 바꿀 수 있나요? 어 <웃음> 바꾸실래요? 바꾸실래요? 보통 바꾸자고 한 사람들은 다안 좋더라. 어 투지랑 유시론님 바꿨어요. 오케이. 블록은 누가 먼저 뽑을래용? 몇 번이야? 어. 구 번. 구 음? 번. 나나나 나. 알았어 나, 알았어, 나, 알았어. 아니 케빈님 먼저. 뭐? 어? 쉬는데? 어, <웃음> 제나님 먼저. 제나 먼저. 그러면은 제가 한번 뽑아주면 들어가겠는 미탄. 몇 번이에요? 뭐야. 4번이에요. 그러면 32개 저거 가져가면 돼잘 나왔네. 어 예! 어. 나나나 나, 나. 아 저거 방금 어예 사는 거 완전히 연비랑 너무 똑같아 가지고 <웃음> 그러니까 혈통이 같아. 어 박사 고차나기 2D. 어? 아, 나랑 같이 8개. 8개로 아 어, 다행이다. <웃음> 어. 학 합칠까 우리 합칠까 우리 우리 합칠래? 우리 꼴집들의 반란 보여줄까? 그 아, 뭐 아니 <웃음> 그 아무리 그래도 맞아. 이런 연합은 좀 아니지 않냐? 이층 <웃음> 침대요 이층 <2층> 침대 역한 <웃음> 가지도 못했네 진짜로 <웃음> 와 <웃음> 합쳐서, 합쳐서, <못> 합쳐서 <웃음> 이만큼이에요 <웃음> 준비는 다된 거죠? 자 가봅시다 고네오호야 <웃음> 이게 처음부터 나온다고요. 그런 겁니까? 아, 오늘 신에는 뭔가요? 드디어 그 기운이 내게 온 겁니까? 바로 말로 못 하는 그 기운이 말이죠. 자, 어디 보자. 침착하게. 아 어? 뭐야? 재나님이날 팔이다. 이거 됐다. 고. 자신 있어? 아, 미안. 아, 아이, 거참.. 어. <웃음> 아, 아닌 거 같아. 아이, 조심해 버렸다. 너. 어. 아. 아, 불렁 인기네. 어, 연비야. 아. 시이 닿겠다. 응? 어? 너에게 다키를 이거 저희가 형님한테 많이 당해서 콘테스트오거든요 여대자 DJ 요 진짜 야, 야 저거 안 돼. 야, 저, 쟤네 복사한다. 어? 우리 이거 블안 나오면 최악 최악. 최악 최악 진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요요요요요요요 <웃음> 저 무슨 그거야? 저거 음, 찌수가 어, 뭐... 있던가? 아이고, 아이고... 쟤네 저거 철블럭으로 막는다 철광석으로 아! 음. 뭐야? 요 샬카하고도 요, 요 켜져와요 음? 야 근데 쟤네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 어이, 그리고 뭐지? 하피디도 이거 저거 하나 저 엔더 차원문으로 해놓은거 봐 어? <웃음> 이거 <에이기. 오, 웃음> <이건> 뭐야? 헤헤 <웃음> <웃음> 어황금사 복사된다, 황금사가 복사된다. 복사된다고? 야, 야, 황금사 복사된다 복사 된다고? 이거 황금사 복 황금사가가 복사가 된다고? 복사가 복사 된다고? 황금사가 복사가 된다고? 복사가 복사 뭐야 이거 야 이것도 복사해 줘어 엔더 드래곤 R 복사해 줘어 이거 이거 이거 줘 이거, 캐줘. 이거, 캐줘. 이거, 캐줘. 이거 캐줘. 야 진짜 캐줘. 혼돈이야 그거 <웃음> 가자 <웃음> 가자 <이상한 웃음> 야 그거 진짜 혼돈이야 <웃음> <나> 세정 <세상망해>. 많이 <웃음> <웃음> 가자 어? 잠깐만, 형님 여기서 뜨는 거 전부 다 써도 되는 거예요? 위더가 <웃음> 뭐였지? 위더가? 어머네. 야 위더 부르면 근데 지금 침대 바로 다 터져, 이거. 옮겨다니면서 다 터뜨릴 걸? 아 진짜? 음. <웃음> 그럼 한번 설치해볼까? 너 거부터 <웃음> 터져, 근데 문제는. 그거 알아? 나 능력이 소환사야. <웃음> 가라! 가라 가라! 선생님. 어, 그 진짜. 어, <웃음> 진짜 파괴됐어. 어? 잠깐만, 어? 어? 내거왜 파괴됐어? <웃음> 같이 죽었지? 어, 쉬. 잠깐만요, 아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갔다 갔다 갔다 갔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잠잠잠 어, 잠깐만. 쉬세요. 자, 위도시, 위도시, 위도시, 위도시. 적당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빨리 죽어, 빨리 죽어, 빨리 죽어, 빨리 죽어, 빨리 죽어, 빨리 죽어, 빨리 죽어. 죽는대. <웃음> 네. 혹시 혹시 그. 엔, 엔더 드래곤 설치하면은 위더를 싸우면 이기나요? 해봐 해봐 해봐! 해보라고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모니 전쟁이구만?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누구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너무 빨리 나이스! 아니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<웃음> 야 오늘 그냥 어? 야야 그거 꺼내야겠다. 어? 엔더 드래곤? 예전해. 어 거대 엔더 드래곤 그래 야 엔더 드래곤으로 어떻게 좀억그로좀 끌어봐 그렇지 아 이거 장르가 어? 바뀌었네요? 제가 잡아볼게요 <웃음> 야, 야 <웃음> 쟤네 저기 숨어서 <웃음> 영원히 살려고 미친 사람들아 <웃음> 우리, 우리 침대 뚫려서 큰일 났어 우리 침대 뚫려버렸어 와. <웃음> 야 <웃음> 이러면 내 침대만 남은 거지? 아 진짜로? 이거 맞아? 어, 연비가 열심히... 근데 야, 연비가 아직 안 죽었네 근데? 나후한사야 그래서 제가날안 때려 무조건 위더가 아 진짜로? 어? <웃음> 야! 언제 왔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언제 왔어? <맞아>? 잠봐 <웃음> <나> 아야! 엔더드래곤 <씨>. 봉인이 <웃음> 풀렸다 <웃음> 컷컷야 엔더드래곤 봉이왜 풀렸어? 그러둘 중에 한명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? <웃음> 2D는 왜 죽었어? 위더가... <웃음> 아위데미지로아 <웃음> 위더가 죽였어? 어... 아니 근데 H도 침대 남아 있는 거야? 네아 남아 있네? 아 그래? 근데 연비 가망 없어 내가 봤을 때나 죽었어 아 뭐야 뭐야 나만 살았어? 야 그러면은 어. 그냥 H 우승이야 이대로 뭐야 뭐야 샤라웃 2D 아니 그 <웃음> 엔더 드래곤이 나 쳐가지고 나도 갔어 아 그래? <웃음> 아 <웃음> 얼른 한판더 아니... 하죠 네, 얼른 한판더 하죠 이렇게 포부한 우승이 있나 에 네, 그러게 아, 아... 아... 아... 아... 그러면은 뭐 지체 없이 바로바로 바로 뽑을까요? 좋은 생각이에요! 그래요? 아, 그래요! 아, 그래.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요! 손랑기 아, 그래. 그래. 여기서 뽑아 어? 뭐야? 나스칠당했어어 어, 잠시만요! 뭐야 다저 바꾸고 싶어요? 어? <웃음> 뭐랑 바꾸시려고요 내놔! 내 거야! 어? 아, 내가 눌렀는데? 아니요! 그냥 안 바꾸겠습니다! 내가 눌렀는데 니가 바꿨어! 아니요! 방금 내가 눌렀어! 온 소리야! 내가 더 앞에 있었잖아! 슛! 아니야 들어가! 싫어! 사이 싫어. 좋게 지내 저러가! 오늘 하루 쟁일 싸우네. 아주 사이 쟁일. 좋게 지내. 토니 님의 싸우기 말 요거 바꾸려 고 그랬는데 그냥 안 바꿀래요? <웃음> 그럴 수가 있어 사이 <웃음> 좋게 지내라며. 어머 어 사이 좋게라는 말이 뭔지 몰라? 사이 좋게 지내 <웃음> 사이 좋게 지내고 싶으면 바꾸시죠. 아, 그리고 소 먹지 마. 어머 어머. 맛있겠다. 아니 <웃음> 아직. 그럼 이제 뽑아. 응. 뽑아. 어, 이거 맞아요 밑에 하트 밑에니? 아 그럼요. 오 아, 진짜? 어, 어 그래요? 나오 어, 번만 그래. 손해 보는 구조로 돼 있어 이번에. 아, 제발. 아요 싫어 진짜. <웃음> 아, 몇 번이야?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아니. 찾고 <웃음> 뭐. 음. 인터셉트 나가는 거아 뭐. 잠깐만 타이. 음. 어, 어오게 아, 말이 돼? 그러니까 너가 아, 번이란 아, 아니, 얘기지? 아니요? 그러니까 너가 번이란 얘기잖아 지금, 그지? 네. 어 그럼 됐어. 나머지 그면 가져? 돼. 네. 아니 난 뽑을 필요도 없 아 제다이 자꾸 저거 날개 먼저 나오네 뭐야? 다어 방금 저랑 똑같아! 음, 아 진짜? 우와! 음. 아 바꿀걸 그러면 진짜로 아, 아 저거 있잖아 근데 케빈님은 저거 못쓰잖아요 나전 능력 진짜 잘쓰는데 케빈님 못쓰잖아요 나 진짜 케빈 잘쓰는데 케빈님 못쓰잖아요 진짜 잘쓰는데 <웃음> <웃음> 어! 입밖 <이거 밖에> 물었다! 스콜크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 비명체는 뭐야? <웃음> 어? 스프라이즈 <나 이거> 비명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스콜크 그 비명체! 스라이즈 <웃음> <웃음> 뛰기는 <웃음> 왜 자꾸 죽냐? 어저 이거 앞으안 가는데요. 잠시만요. <웃음> 저 페이크인 것 같은데요? 너 정말 아, 손이 많이 가는 친구구나. 어, 와, 아, 저 그냥 죽어. 그리고 그거다 그 저승사자. 정승사자. 정승사자? <웃음> 저... 정승사자예요. 정승? 개 같이 벌어서 저승... 정승 같이 쓴다는 그 정승사자? <웃음> 어, 근데 이거 검도색 콘크리트는 뭐예요? 검정색 콘크리트. 이거 잘안 부서지는 건가요? 그 콘크리트만큼 부서짐. 어? 너무 잘 풀어주네. <웃음> 너왜 근데 가... 또 떨어지는 거야 왜? 어 뭐야? 너왜 자꾸 죽냐? <웃음> 저 이거 죽을 때마다 능력치가 증가되거든요. 아그 능력이야 진짜로? 근데 그게 스스로 죽는 것도 가능한가?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본 바인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. <웃음> 아니 근데 왜 죽고 <웃음> 있는 거야? <웃음> 이제 무섭다. 김식 자체가. 후 진정. <웃음> 어? <웃음> 왜 저래? <웃음> 아, 야진 진짜 너무 좀 소름 돋아 쟤. 지금 이상하다고 사람이 불안한 척 진짜로. 하하하하하 이러면서 막 떨어지고 있어 계속 지 혼자. 아게음 이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왜요맞요 아, 왜요? 말로. <웃음> 나도 불러. 30개서 제 먹고 싶다. 나도 불러. 30개. 아니 왜 저래? 아 저보다 지금 그.. 같은 블럭만 설치할 수 있는 그거다 같은 블럭만.. 그래서 아 계속 리제로를 하는 거네 네. 맞아요 아아.. 아 네. 죽으면 블럭이 바뀌어? 예. 네. 아.. 아, 아 리세마라 하는거네 신나이가서 해봤는데 바뀌네요 아 리세마라 하고 있는 거였구나 네 리세마라 엄청 하는 중야 근데, 야, 근데 아이 와중에 제가 저러고 있는데 저승사자라도 있으면은 너 완전히 우승 헌납하는 거야 그래도 이득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아이씨 오 살려준다면 <웃음> 어 뭐야 어! 어! 어! 어! 리세바라 다시 하세요 리세바라 어잘 먹어 아이 블럭 어떻게 뛰어 띄워... <웃음> 다음 다 낚아야겠다 다음 여기 낚시터 계장 어? 낚시터 계장 잠깐만 잠깐만 님들 옳지다 올척, 올척. 어 낚시터다 아니 이게 뭐야 나도 <웃음> 낚시터 하고 싶어 시익 <웃음> <아니, 웃음> 재밌어요? 시익은 시익왜 이거 할 때마다 힘들어해? 항상 고통받아? 너무 힘든 스윙님 제가 지켜드릴게요. 오케이. 여기 어, 여기 워든 만들어 드릴 테니까. 네? <웃음> 와우. 안녕. 와우. 부럽다. 안녕. 야 밀어 밀어 밀어. 나 아무것도 분이세요? 안 보여? 걔 때문에. 혹시, 혹시 여성분이세요? 라니 미친 사람아. <웃음> 야 워든 때문에 나 <웃음> 난... <웃음> 청아 <청하. 웃음> 어디 있느냐 청아. <청하. 웃음> 아, 어머 아버님 아버님 앞으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버님. 저 괴물 녀석을 아니 이, 이 자식아 야 이봐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안보여 수겠는데 어? 우리 이래도 돼? 그렇지 어디 있어 같이 갈까요? 선생님? 아, 우리 우리 남만 남만 따라 떠나 볼까요? 근데 내가 말안한게 있는데. 나 사실 데스노트 야 나에게 의뢰를 하실 자 있는가 임권이 치 h 청회 치 H. 내가 딱두 개가 있으니 잠깐만 나나나 어, 나, 나 죽이면 나 엔도 드래곤 e. 설치 거야 나이알 아아 왜이렇할 b c 아아아 <웃음> <진짜 귀여워. 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대기... 야! 댄스도 아, 태어난, 태어난, 태어난, 태어난, 태어난. 아, 태어난. 아 태어난. 타이밍 너무 태어난 정확했고. 태어난 와. 와. 아니 근데 이거는 발기를 올리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거 어두워서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나도 아, 그... 나도, 나도 한청이한세번 불렀어. 저기 H 님, 잠시 워든 좀내 쫓아 주시죠. 아, 워든 아. 처리하겠습니다. 어, 네. 아, 근데 근데 이 정도 됐으면 또한명갈때 되긴 했는데. 아, 진짜로. 어. 트디님이야 2디 2디 고용이 우리집 오고 있네? 탈빛? 탈빛? 빛 어? 어? 왜 이거 <웃음> 야! 요시로 저승사자 저승사자! <웃음> 개 아프다! 저승사자다! 어? 요시로 저승사자다! 요이 <웃음> <웃음> 요시로 저승사자다! 요시로 저승사자가 있었네! 야 이쁜 닦고 지금 벌쩍 들어 거야? 와 잠깐만 아, 살려줘. 아, <웃음> 스코트 뭐해? 80초면 할수 있냐? 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어, 있어. 있어. 형, 아, 아, 오세요. 우리, 오세요. 안 우리 안 돼. 죽여. 죽여! 빨리 죽여. <웃음> 제 트리 좀 없앨게요. 아이, 여비 좀안 죽일게요. 죄송합니다. 잠깐만 아, 기다려 봐. 허. 아! 우아, 어, 어, 야, 왜, 왜 너무 세. 왜? 너무 세다고. 됩니다. 됩니다. 너무 세! 아, 지금이야! Toma, t o 조금만! 조금만! Toma, t 지 m a Toma, Toma, Toma, Toma, Toma, Toma, t o 네 a Toma, Toma, Toma, Toma, t 어, 야 안돼 안돼 안돼 어딨어 아, 멀리는... 어, 아이 미친 미친 좀벌레 <웃음> 저 벌레 <저 번에 웃음> 대기라고 저 벌레 대기라고 몇초 남았어 몇초 남았어 저 20초요 어 그래요 될것 같아 네. 어, 좀좀좀 미치 다 아야 안 죽었어? 야 안돼 안돼 안돼 너무 세 너무 세 빨리 밀어 밀어 밀어! 멈춰 멈춰 멈춰 아춰 멈춰 멈아멈 멈춰 멈춰 아, 춰 멈춰 멈춰 멈춰 아, 아 멈춰 아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 어디 갔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춰 멈춰 멈 뭐야? 시위가 뭐 하고 있는 거 뭐냐 아니지? 뭐냐? 아니야? 아니야 난 시위님 보여 <웃음> 어? 뭐? <웃음> 뭐야? 아니야 난 시위님 보여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리고 시위님 거기 누구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이 아닌 거 같은데? 아무리 자기도 <웃음> 그거 나..난데? 내 무덤인데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끝난 아, 집이? 어쩐지, 나 여기 아니 케빈 형이 위쪽에서 오시는 거 사가지고 침대 부서졌는데 아, 안 부서지는 거야 이게. 어나 남의 집에 계속 있더라고요. 아 어, 시기가?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네. 완전 쫄았네. 음? 응? 아, 나 네, 그러면 시기님 어? 이제 형 예정할래. 요놈요놈 어디일? 도용이 재난님 집은 뭐가 없네? 근데 케빈님 어디로 이어요? 어? 하니스에다고요뭐라고요뭐 <웃음> 뭐, <웃음> 소리지 이거? 연비님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<웃음> 아하 잠깐만요 아누이 어, 자식아 오지마 저 마. 표지판 있거든요 이 자식아 오지마 연비님 연비님 네? 저 다이아몬드 도끼 있어요 저 완전 좋죠 오 다이아몬드 도끼 들릴수 있는데 저는 어얘왜 이렇게 드리지? 어, 저 방패도 있어요. 저, 더저 방패도 있어요 방패. 그 많이 좀 위험해 보이니까.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. 진짜로? 진짜야? 아니 진짜냐고. 빨리 아 <목소리> 오. 아 제발 기기기기. 제발 제발. 드디어 드디어 한 번만 드디어 한 번만 아야,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. 드디어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. 아돼야 너무 빨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리. 뭐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. 모르겠다. 아야야 야, 이걸로는 부족해! 이걸로 부족하니까 와줘 제발! 아니 속도, 속도 무슨 일? 아, 한번 도와드렸어요? 어 고마워 고마워. 그래 나너도와야 <웃음> 근데 이렇게 되면 어? 내가 좀 많이 곤란해지지 않을까? 내가 워드 어디가냐? 어? 잠깐만요. 와, 깐실 아, 뒤졌어? 어 아니, 죽었네? 스펙... 그 스패그 같고 뒤졌다고? 그럼 은근히 우리가 침대들이 다 살았네. 어, 어, 나이스. 처리했다, 떨어졌다! 나이스! 모든 처리에다 떨어졌다! 그렇지... 어, 한번 살았다. 나게힘 어, 봤네? 어? 야! 너만 있는 줄 진지. 알지? <웃음> 아, 뭐야 케빈이! <웃음> <웃음> 언제 왔어? 이 사람? <웃음> 머리 내이 <웃음> 머리 내 차! 차! 차! 차! 차! 네 야, 내밀어라! 야! 안 오냐? 어? 연비야, 어, 거기서.. <웃음> <웃음> 연비야, 연비야, <웃음> 거기서 뭐 하니, 연비야? <웃음>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제발, 제발! 불사조, 불사조, 불사조, 불사조, 불사조. 거기 왜 누워? <웃음> 미친 사람아. 아, 잠깐만, 여기 어디로? 아, 아, 잠깐만. 아! 아! 안 돼. 아, 아니. 아, 홍수병보다. 아,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. 아. 아, 연비님 저 매크로 설정하신 안것 같은데. 네. 이겼어. <웃음> 어, 드디어 너무 고마워. 넌내 생명 의 은인이야. 아유. 이상한 사람 우리 집에 왔어. 아, 연비님 아니 뭐뭐 뭐 어, 하세요? 아니. 네? 아니요? 아, 아니, 니저 표지판도 드렸는데. 어, 서운해요 <웃음> 아예 속네요. 네. 야너최캐빈아 <웃음> 지금 통수치 나가지고 또 맞으려고 하니까 또그렇게 하는 거야. <웃음> 저 맞음. 와 보시지롱. 뭐 아아 아. 아, 아. <웃음> <또> 뭐. <웃음> 빨리 빨리 빨리. 배신자에게 죽음을. 어야 데스 노트도 보냈다. 내가 어 H 도제끼고아 어. 요시론도 밀고 베스노트도 제꼈다 야 다들 난리가 났고 아야야야야 얘 난리 많이 났죠? 야 저긴 진짜 난리 있다. 났다 야야 너가 지금 우리 애들을 죽여? 김투디?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 뜨거워 어, 어, 어, 어. 일로 아 부럽쌉 김투디 진짜 자신있어? 해보시든가 아니 뭐라 이거? 이거 <목소리> 어? 뭐? 나나 화염정이야. 나 화염정이야. 맞네. 어? 나화염이 어, 뭐야? 진짜 저렇게 해서 들어가서 캔다고 신박한데? 나왔는데? 개쩌데 진짜로? 아니, 말도 안 되게 뭔데 이거? 맞지? 이 용암이 끝나기 전에. 끝내면 좀. 얼 와. 아, <웃음> 야! 김정아! 야! 김정아! 진짜 지마! <진짜로. 와, 웃음> 솟아올랐다! 안죽고 소사 솟아 올랐어 근데 어떻게 수습할 건데? 아! 어떻게 수습해! 이거! 리, 리얼 불다방인데 리얼 불다방 아! 사막 사막 인녀! 뭐야? 방 안에 갇혔어요. 살려주세요. 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 뭐야? <웃음> 아! <웃음> 뭐야? 방 안에 갇혔어요. 살려주세요. 어? 뭐야? <웃음> 아니, <왜>? <웃음> 아! <웃음> 어? 혹시 <웃음> 여기서 김치이 죽이면은? 빈님 살려야 는데아 내가 다해줬는데 이걸 날 통수를 친다고? <웃음> 당신은 너무 강해. 화염주왕 뭔데 지금?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잠깐 잠깐 잠깐 잠 도리겠습니다 아이. 제 딸이 자기 침대도 못 나오고 있는데. 아, 꺼내 드릴게요. 꺼내 드릴게요. 아, 여기. 아, 왜다가 구걸하고 있는 거야? 사이. <웃음> <살려보세요. 웃음> 어? 아, 이거 이 개기퍼 드디어 그거. 아, 너무 안타큰데. 어오세요 나오세요. 나오세요. 그 우죠 구졌습니다. 어, 나 뭔가 여기 좋아. 어, 나요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이대로 질수 없어. 어? 어? 어 노랑머리? 자신 있냐? 얘들아. <웃음> 오늘 나 마음 독하게 먹는다. <웃음> 간다. 네 어. 오마도? 오케내 침대는 엔더드래곤이 지켜줄 거야. 이거 뭐지? 어. 어, 있다! 어디? 이거 아닌가? 제, 제 땅이 이제 뭐야? 날아간다. 제 땅이 이제 날아간다. 어디냐? 노란 머리? 여기 있... 엔더드래곤 여기입니다. 아유. 거기 있어, 거기 있어? 아닌데? 여기입니다, 여기입니다. 아니야! 야! 야한트 비트! <웃음> 여깄다! 나이스! 와... 아니데노란벌리 거기 아닌데? 나 어떻게 죽어? 근데, 나이스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케빈님. 예? 예? 이거 케빈님 아니 나간다니? 이거 그그삼대장그 누구지? 이거? 아카이노. 아카이노? 아카이노? 아카이노? 리얼 아카이노데 투카이노? 투카이노? 가자 투카이노. 아이 투카이노 개질이지. 개멋있다. 빰빰빰빰빰! <웃음> 야! 두디야! 두디야! 두디야! 두디야! 두디야! 두디야, 두디야. 두디야. <목소리가> 아! 이거 어떻게, 야, 이거 어떻게 이겨! 야 이거! 야 이거 어떻게 이겨! 야! <목소리가> 내가 다 보냈어! <목소리가> 두디야 내가 다 보냈는데! 두디야 나 이대로 갈수 없다! <목소리가> 투카이루 개짓이야! 아, 투카이루 안돼! 아내 투카이루 진정해! 두디야! 이디야 진정해! 날아가버려! <목소리가> 이거 특카이도 못 막는다 진짜. 나어 됐다. 아, 오. 특카이는 뭐, 뭐, 아, 지지 아, 않아요. 특카이는 지자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<웃음> 이 녀석 자기 힘에 먹혔구나. 야, 하지 마. 두디야, 하지 마. 어? 이렇게 된 이상 모두의 침대를 없앤다. 어? 저리가 <웃음> 저리. 가, 저리 가, 저리 가 <웃음> 그거 아 그거 아 저리가 저리. 그거 아 저리. <웃음> 저리 가, <웃음> 어디 있어? 어디지, 와, <웃음> <웃음> <이걸>? <웃음> 어디 있지? 와. 개질인다, 진짜. 저리가. 날 빨리 저리가. 아, 네. 아이, 아 뭐야? 우빠! 드아똑아 이걸? 이걸? 어떻게 됐어? 역시 엔더 드래곤은 <웃음> 랜더 요암으로못 어? 녹여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어? 잠깐만, <웃음> 피디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아 피디 <웃음> 잠깐만, <야>. 그만해 <웃음> 안돼! <웃음> 야 무졌다, <웃겼다>. 야 무졌다. <웃음> <웃음> 나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? <웃음> 마지막 한 방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나? <웃음> <웃음> 가다! 오 됐다. 오 <웃음> 오. 아니 하피디도 저기 있잖아. 왜? 맞아요. 아니. 이제 사람을 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? 살해하기만 <웃음> 하면? <웃음> <웃음> 근데 제따기 침대에 진짜 개 깊숙이 박혀있어. 아 진짜로? 제따기. <웃음> <웃음> 진짜 제따기. <웃음> <유정하게>. 아, <웃음> 아, 아. 아, 뭐야. 아, 뭐야. 왜 가는 거야. 어? 어? 개 쓸데없이 <웃음> 죽었어. 날아서? <웃음> <웃음> 진짜 개 못했다 방아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, 진짜 망했네 아, 진짜. <웃음> 제나가 바로 그 날파리 해가지고 그냥 톡 치면 이겨 네. 맞아마맞아쓰 맞아. 음. 쳐야돼 내가 저기 한트 밑에 내집 밑에 있어 내집 밑에 그래. 그거 고아 어차피 뭐막 판이니까 보여줘 저기 저기만아 <웃음> 네. 저기 자신 없는데? <웃음> 도전 그다가 옆구리 톡찌면은 이긴다 어? 나왜 어? <웃음> <또> <전할 웃음> 됐다 됐다 조심하. <웃음> 오 날아오른다! <웃음> 오 어날아오늘어 어, 됐다! 오, 오. 우와! 뭐야? 뭐야 <웃음> 방금? 와. 방금 피지컬 뭐야? 아, 아, 아 진짜 대박이야 <웃음> 케빈님보다 훨씬 좋았는데? <웃음> 이름 내가 뭐가 돼? 아저 등력 좋은 거였네? 아저 등력 좋고 싶다 아이씨 에이 씨 <웃음> 아, 저거 하고 웃음 못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하에이지어 <웃음> 누구였죠? 누구였죠? 시면을 <웃음> 들여다보려 하지 마. 오케이. 아! <웃음> 아, 좋았다. 어, 오늘 이렇게 해서 두번 해봤고요. 아, 재밌었습니다. 레전드네. 아, 나 지금 몇 키를 했는데 내가 다 죽였어, 거의.